진짜 2주 만에 먹는 커피입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반갑습니다. 한국타잔입니다. 여러분, 커피 사랑하시지요? 저도 정말 커피 없이 못 사는데요. 우리나라에 카페가 몇개 있는지 아십니까? 7만 개가 넘습니다. 7만 개. 이 좁은 땅덩어리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? 아무튼, 우리나라 사람들, 특히나 또 직장인들은 커피 없이 못 사는데, 아! 미세! 제가 이제 커피에 좀 너무 지나치게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출근하면 한잔 때리고 또 오후에 피곤하면 한잔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늦게 잠들게 되고 또푹 잔도 못 자고 뒤척이고 아침에 눈뜨면 당연히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출근할 때 커피 한잔 사들고 가고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을 지난 여름에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 프로도 또 자기 개발로로서 내 생활 패턴 망가지게 놔둘 수 없다 이제 뭔가 진짜 좀 변화를 줄 때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한달 는 못할 것 같고 네, 현실적으로 아, 2주 동안 커피를 한번 끊어봤습니다 일단 첫날 출근을 하면서 항상 그 아침에 들리던 카페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 굉장히 아른아른 거리더라고요 어쨌든 출근했는데 제가 또 예전에 매일 물 2리터 마시기 도전을 하기도 했었고 지금도 물을 좀 많이 마시고 있기 때문에 어, 커피를 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물을 좀더 많이 마시자 라고 생각하면서 이 첫날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외근이 종종 있어서 촬영장에 갈때 항상 이 커피를 사갔었거든요 게다가 한여름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네, 깡생수로 그 아쉬움을 달랬고요 어, 저는 이제 외근 마무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뒤에 또 카페가 저를 유혹하네요 아우 시원하게 한잔하고 싶은데 에이 또 법카도 있는데 아이 그참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아 근데 벌써부터 힘들어지더라고요 냉물만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페퍼민트 티라도 막쉐이 담가서 먹었습니다 어 아, 그리고 진짜 거짓말 안하고요네 3일만에 이 도전 포기할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아 오늘이 4일차인데요 슬슬 이제 힘들어집니다 아, 카페를 갔는데 여기 얼그레이 티만 먹고 있어요 근데 너무 그 커피의 그 진한 맛 있잖아요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아 4일차인데 빡습니다 아 그리고 일주일 정도 되니까 진짜 이제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특히 점심 먹고 졸음이 몰려올 때 진짜 딱그 그때 딱 수혈이 돼줘야 되는데 아 이거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서랍에 있던 바카스라는 꺼내 먹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이 커피만큼은 아니지만 뭔가 이묵직한게 식도를 내려가면서 아, 좀 해소는 되더라고요. 적절한 카페인 덕분인지 잠도 깨고 예, 그날 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. 커피 끊은 지 지금 9일차입니다. 오늘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. 아, 정말 그 커피의 그 에스프레소의 그 진한 뭔가 식도를 넘어가는 그 진한 맛 있잖아요. 그게 해소가 안 돼요 이주는 그냥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커피만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저는 색깔이라서 비슷한 하루를 볼게요 아니야 안 채워져요 그게 그 느낌 아시나요 여러분 그 찐한 뭔가 그 찐한 액기가 이렇게 싹 아, 그리고 1 1일차가 되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저에게 이미 와있더라고요 아 커피를 안 먹으니까 머리 되면 바로 자요 진짜 딱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로 이제 커피 끊은 지 11일차인데요 와 12시가 거의 다돼갈 갔거든요 시간이 예전에는 제가 뭐 1시 2시에 자는 건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제가 커피를 안 먹어서 그런지 11시만 되면은 졸음이 막 쏟아져요 딴걸뭐 못하겠어 뭘 하려고 해도 돌려서 안 돼요 진짜 그리고 머리 되잖아요 바로 잡니다 일찍 잠 군는 데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일찍 잔다고 무조건 일찍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지금 1 1일차까지 했는데 허, 커피가 되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번 기회에 깨닫습니다. 어쨌든 저는 이제 자, 자야겠어요.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기절각입니다. 어, 그럼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. 커피 오늘 커피 꿈을 꿔야겠어요. 아디다스 자 오늘은 또 재택 때입니다 어제 어제 진짜 진짜 머리 대자마자 기절했고요 재택근무하는 날은 좀 괜찮아요 왜냐면 밖에 안 나가니까 카페도 그래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커피 먹는데 나는 왜못먹고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좀낫지만 수혈이 필요합니다 진짜 커피 수혈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요 진짜 그건 수혈이야 수혈 우리 제 2의 피 is coffee 저는 여자친구랑 오늘 오랜만에 교회로 잠깐 나왔는데 휴게소에 들렀거든요 여자친구가 커피를 시켜놓고 화장실 갔습니다 진짜 냄새도 너무 오랜만에 맡아봐요 오늘도 커피 끊은 지 15일 차입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다 퇴근을 하셨고 저도 이제 퇴근을 할 건데요 이제야 15일 차쯤 되니까 아 진짜 신기한 게 오늘은 커피 생각이 안 났어요 커피 생각안 났고 지금 7시가 넘었는데 막, 막 피곤하다는 생각을 오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이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서 또안 먹으면 또안 먹는데도 오늘 진짜 먹어때그다런 생각 자체를 안거든요 이제서야 좀 적응이 된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도전을 더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만 버티면 내일은 먹습니다 그럼 기쁜 마음으로 네. 퇴근합시다 그렇게 15일을 꽉 채우고 다음날 퇴근하고 바로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자,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왔습니다 커피 2주만에 먹습니다 진짜 2주만에 너무 감격인데요 진짜 2주만에 먹는 커피입니다 와. 하 와와 이거지 진짜 그 제가 생각했던 그, 그 진한 그 진한 그 농축액이 뭔가 이 혈관을 아니 혈관이래 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와큰걸 살고 걸 그랬네 아 너무 맛있는데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는데 아 커피 진짜 어. 사실 이 도전을 하기 전까지는 제 생활 패턴이 무너지더라도 그걸 알면서도 커피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커피를 줄이는 게 필요한 걸 알면서도 그냥 커피를 마실 때의 그 즐거움을 잃고 싶지 않아서 애써 외면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책에도 이 커피 끊기 도전을 담았는데요 나는 매일 작은 성공을 합니다 41페이지를 보면요 뭔가 좀 갑자기 교과서 펼치는 느낌이긴 한데 예.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필요한 일상이 반복되면서도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건 더 나은 삶에 대한 직무육이다. 그렇잖아요. 내가 뭘 고쳐야 하고 개선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걸 외면하고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직무육이 아니겠습니까 참 신기하게도 이 커피 끊기 도전을 하면서 저의 어떤 생활 패턴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네, 물론 진짜 진짜 진짜 힘들었지만요. 네, 어, 그에 대한 연쇄 반응으로 평소에 어떤 컨디션도 더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. 내가 헛된 도전을 한게 아니구나. 그래도 이렇게 좀 고통을 감내할 가치가 있었던 도전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이 도전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은 정말 피곤할 때만 한잔 한다든지좀 뭐 버틸만 하려면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디카페인 커피를 마신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건강한 네, 그런 습관들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깊은 잠에 들지 못하거나 뭐 지나친 커피 수혈로 오히려 컨디션을 떨어뜨리고 있진 않은지 한번 되돌아 보시면서 일주일 정도라도 네, 커피 끊기에 한번 음... 과감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끊기 도전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와 또 제가 했던 다른 도전 스토리들은 네, 나는 매일 작은 성공을 합니다. 해서 또 확인하실 수있으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또 다른 도전으로, 또 다른 작은 성공으로 여러분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나, d 띵크 t think, just do 하십시 도움을 주십쇼 바이바이.